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아 꿈꾸며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ETF 과연 좋기만 할까 입니다. 음, 요즘 이제 뉴스에서 뭐 자주 접하는 비트코인 e t f 가곧 나온다 이러한 ETF가 나온다 더 안정적인 상승,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오고 있는 가운데 ETF가 과연 무엇이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논리적인 댓글과 그에 따른 비평 또한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이 써주시고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 뭐 조금 주식을 투자해 보신 분이라든지 재테크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t f 를 조금이나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계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기사 통해서 접했듯이 뭐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중주 규제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 저는 일단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한 게 주식과 펀드였기 때문에 ETF가 나온다면 비트코인 ETF, ETF가 나온다면 진짜 어떻게 어떤 상품처럼 나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도 연구를 좀 많이 시작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ETF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ETF는 영어로는 exchange traded fund 이렇게 될수 있는데 뭐 거창한 말이 아니고 이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만든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를 하나의 주식 종목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펀드를 개별 지식처럼 사업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융상품도 있고, 어, 뭐, 여러분들 좀, 조금 뭐, 영화관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뭐, 타이거 200,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미래스 쪽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 대표 지수. 그니까, 러 코스피 200. 그니까,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있고, 뭐, 코스피 200 하면 코스피 200에 따른 지수가 크냐, 장냐에 따라서 승이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고. 그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환율 ETF도 따로 있고 섹터 지수 그러니까 자동차계, 에너지계, 뭐뭐 화학계, 뭐 반도체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해외 지수 또한 ETF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 금융 회사 쪽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도 매우 좋은 상품이고 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자, 일단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종의 펀드고, 근데 이걸 주식 종목처럼 거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 상품이고 투자신탁으로 하면 보통은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를 통해서 운영되고 거기 나온 수익률을 내가 먹대 일부 수수료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게 된다면 안전하게 암호화폐 접근할 수 있는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그 크기를 더 크게 할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나 이러한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호재다 엄청난 호재다 그런데 과연 어 그것만이 있을까? 사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어 장점은 사실 동전의 양면 과 같아서 뒤집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치킨은 맛있죠? 그런데 이제 맛있는 만큼 그 뒤에 이면에 건강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너무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 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시장,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자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ETF 현재 구조를 보시게 된다면, 투자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는 쪽에서는 거래소가 있겠죠. 거래소가 그것을 설정하고 해지하게 되고, 그리고 운용사가 있습니다. 운용사가 이제, 아, 이 고객은 이렇게 운용을 할 겁니다. 라고 수탁은행에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보통 이제 운용사 지시를 하게 되고, 얘네도 증권사랑 설정 해지 청구를 인터랙션하게 되고, 또다시 증권사는 또 투자자에게 설정 또 해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어, 좀 더, 어, 뭐,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가 증권사를 찾아가서 증권사에게 어떤 ETF를 듣습니다. 아, 지금은 고객님,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걸 듣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로 가게 되니까, 증권사 쪽에 거래소랑 연결이 돼서 거래소에 매수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그걸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용사에서 그걸 하고 운용사는 거래소 지시를 받고 다시 움직이게 되고 운용사가 그 자금을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은행 쪽에다 연락을 하게 되죠 왜냐면 투자자는 은행이랑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시게 된다면 투자자는 투자금을 전달하고 이태 분용사는 시장에다 투자금을 넣니다 여기 시장에 담당한 역할을 수탁 은행이 같이 함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은 주식을 ETF에게 ETF 운용사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상장 주상장 지수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따라서 ETF랑 금융 상품이 그 계좌에 투자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3자 여기서 제 3자는 뭐 사실 거래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래소하고 증권사 가될수 있는데. 여기서 주식을 받고, 그 다음에 대차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21세기에 가장 어, 효율적인 금융상품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ETF입니다. 투자자도 윈윈, 투자자도 굿, 그 다음에 제3자, 그러니까 금융이나 금융 그 증권사나 거래서도 수수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수입처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장점을 먼저 봤을 때 이건 이제 현재 etf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이 그 비트코인 etf 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수수료입니다 이제 0.1%에서 0.3% 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면 이거보다더 많이 청구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ETF만 한게 없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상품. 이 다양한 상품이 있음으로써,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해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지라고 하면 이제, 완화, 위험 완화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성. 기존 펀드는 3일에서 길게는 5일의 영업일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일 혹은 5일 뒤에는 시세에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산하는 그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즉시 주식처럼 매매하고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그뭐 어떤 급변한 상황이 있다면 대처가 빠르다고 볼수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간편성인데 이거는 조금 약간 논란의 뭐 여부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만 이해하면 투자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에 관련된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게 오를 거다라고 확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짜잘짜잘한 개별 주식 종목들이 그거를 분석하는 건 이제 재무제표도 많이 봐야 되고 그 현금 흐름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ETF는 이제 큰 흐름,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을 조금 해보고,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친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거래라든지 그런 수익률 예상이 좀 간편하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세계 경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도 뭐 수익률 잘 얻고 계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투명성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기도 쉽고 뭐 증권사나 뭐 운용사 쪽에서 그걸 가져갈 일이 없겠죠. 근데 주의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ETF가 나면 진짜 진짜 좋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ETF에도 있는 어... 단점이라고 꼽는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운영사 다니는 친구들이나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직접 문의를 한 거고 다 이렇게 공통적인 대답을 제가 먼저 이렇게 종합한 겁니다 첫 번째는 괴리율이라고 하면 입증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랑 실제랑 다른게 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괴리율은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운용사가 돈을 받게 되고 해당 자산을 고객에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액이 정확히 측정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 그런데 거래량이 충분치가 않으면 ETF 가격과 평가액사에서 이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괴리를 좁힐 좁혀야 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증권사 활동하게 됩니다 증권사 활동하게 될 텐데 그래야지 거래량이 활발하게 되고 그중권사도 돈을 순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돈을 순환 시켜야지만 본인도 수출을 먹고 시장이 활성화가 될 텐데 문제는 암호화폐는 과연 이걸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중권사는 나라의 규제를 받고 움직이던 반면에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소위 소위 이제 중앙 그런 규제 기관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기관이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퀘스천을 남기게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합리적인 세율을 측정해야 될 텐데 24시간 동안 움직이는 암호화폐 그런 시장에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것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증권법에서는 어, 투자 수익이 250만 원 넘게 되면, 어, 12.5%인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 아니면 양도 거래세도 당연히 내야 되고, 여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버리지인데, 이제, 저희가 레버리 투자, 레버리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투자를 좀 무서워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의 수익률을 얻게, 되, 투자를 하게 되면 2%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게 레버리지죠.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률이 이게 좀 함정인 게 누적이 아니라 일간입니다. 그 뜻은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부분 어느 사이트를 가셔도 이 부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TF 단점 이렇게 치면 이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본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 코스피가 1800이고 이제 2000대로 오르게 된다면 11%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게딱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두 배로 걸어 놓는다면 22.22%가 나오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일 계산이기 때문에 그날 그날 수익이 다릅니다 1일에 만원 투자했는데 30% 얻었다 그럼 만3 0 0 0이 되는 거고 만3 0 0 0에서 다시 30% 오게 되면 만6 9 0 0원자 3일차에는 만6 9 0 0원에서2 1 1 7십원 그러니까 엄청난 갑자기 두배가된 거예요 3일차 때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상승장의 확률이 높을까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30%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7천0 0 536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원금을 잃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etf 의 레버리지 금융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이 부분을 늘 거냐 말 거냐 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 어느 증권사 건 어느 운용사 가이걸 담당할 것인가 현재 한국은행 측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해외 그 운용사나 증권사도 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운용사가 담당이 될 텐데 그들의 그런 뭐 수익률 구조라든지 뭐 수수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게 될 것이고 될 것이고 어느 규제를 따를 것이고 얼마나 그 규제를 잘 따르고 그 규제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수, 우후죽순처럼 ETF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투자자를 몰리게 될 텐데.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운영사의 그 조건과 규제와 감독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 입장에서 어, 오케이 ETF 승인 콜! 이러면 예를 들면 투자자를 사기를 쳐서 돈을 다 잃었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처도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ETF 상품의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ETF를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규제가 먼저 마련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아, 우리가 이걸 투자해도 전통적인 금융상품처럼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전이 어느정도 보장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투자자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 어느 기준도 설정되지 않았고 이 정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운용사만이 할수 있고 이러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도 없이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투자자보험은 누가 하죠? 예를 들어 그 운용사가 아, 우리가 잘못했네 ETF 폭망했다 미안 보호 못 해줘. 당연히 보호를 못해 준 부분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정말 하는 것과 땅끝 차이입니다 하다못해 그 다른 증권사 측에서도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사고를 통해서 돈을 잃었다고 하면 그걸 어, 그거는 대처를 하도가 하거든요 고객센터나 그런 데서 제가 삼성증권 그, 그 당시만 해도 돈을 많이 그 지인을 많이 잃었는데 삼성증권 쪽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운용사는 과연 그렇게 할까? 소, 순전히 그들의 도덕성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저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 비트코인 이틀에 비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얘기해 봤습니다. 다시한번 어, 좋아요 구독하기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어 이런 주제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댓글에 정말 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떡사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